<웃음> <웃음> 와 대박. 음. 한3시 반쯤부터 팔이 너무 가려워가지고 팔도 가렵고 다리도 가렵고 그냥 다 가려워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고 팔을 씻었거든요. 씻었는데도 왜 이렇게 가려운지 모르겠어. 벌레가 있는 것도 아니고. 다 먹었어 그러니 내가 밥을 얼마 안 먹잖아 그렇 <웃음> 맛있지? 엄청 맛있어 와 대박 커게는엄 않을 거 아니야? 아니야 원샷이야 어제는 반을 많이 샀는데 연도 먹어봐 먹어도 돼 와, 팥이 진짜 맛있잖아 엄마 스이 <목소리> <목소리> 맛이 있을지 모르겠어. 맛 <목소리> 음. 아, <웃음> 아. Thank um. you. 되게 설렌다 너 <웃음> <웃음> 음 감동인데? 뭔가 약간 꽃 색깔도 봄이 색깔 같아 응, 그래서 골랐어 <웃음> 잘 쓸게 <쓰기> <웃음> 이 그림은 전시될 자격이 충분해요 자 저거 맹락오 연기턴 <웃음> 아유 붙여놨으니까 멋지잖아요 음 아, 저 수요일에 따라 또 균형이 얼마나. 신없이 준비하고 있어 부모님이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아, 올리브오일이 다 떨어져가지고 완성!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치먹을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오시기만을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나라라라라다라라라라아다 물건을 좀 샀는데 이건 촬영 이 그리고 <웃음> 아 공들 나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. <웃음> 토끼가 너무 압박제. 이거 <웃음> 음, 우드 토퍼 귀 이게 딱그 숫자들이 진짜 귀엽거든요 숫자들이 너무 만족스러워 잘 왔네 마감도 나쁘지 않아요. 조로 오디션 가장 연장자이신 박명수 씨께서 러시아 블랙 1라운드.